오늘은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귀중한 겁니다 그한 생물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 자매 친척들 잘 알고 지내는 친지들 동생들 친구들 많은 그 삶을 바라보는 눈이 많지요또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열달 뱃속에서 그 산골 끝에 태어났죠.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소주라 했습니다. 만물의 모든 요사가다 들어있어요. 사람 목숨에. 또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10억, 20억을 먹여 살수 있는 재능이 들어있습니다. 을수있 그래서 작은 우주다. 소주라 했던 겁니다. 고려시대에 백호선을 쓴 이규보 선생께서는 생명은다 똑같다 사람은 물론이고 슬견이나 벼룩이나 개의 목숨도 규정한 거다 그런 생명의 중앙 외경사상에 있었죠 우리 인정 속에는 만물이 같은 뜻이다 인류라고 그랬습니다 한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자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1년에 1만 4천명 하루에 37,5명 정도가 화살을 합니다. OECD 탑입니다. 물론 삶을마감하기는 얼마만의 고뇌를 하겠어요. 고민했겠죠. 그렇지만 자살하는 이가 그 마음으로 살자. 살아냅니다. 왜? 옛날 책을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화의 복소위, 복교 복교하서보. 복 속에 화가 들어 있고, 지금 어려운 재난 속에도 복이 싹 트고 있다. 인생은 새엄려 합니다. 집에서 키우던 말이 도망갔어요. 딱딱 어렵니다. 천재산인데. 나중에 보니까 세 개를 데리고 왔어요. 암놈을 데리고 왔어요. 말이 세 마리가 됐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던 아들이 다쳐서 병신이 됐습니다. 아니, 불구자 됐어요. 지체 불구자예요. 친구들이 군에 나갔습니다. 아들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은 살아 남았습니다. 자, 인생은 하락을 모릅니다. 오늘 어렵더라도 조건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면 좌아지시는 겁니다. 미래를, 희망을, 귀전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젊은 베르테리의 수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던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카사페에 갔더라도 우리가 추원할지언정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나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씨앗을 배양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스스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